안녕하세요. 임재와 동행입니다. 오늘은 저희 아이의 수면장애 및 악한 영이 눈에 보이는 그 상태를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움직였던 그 경험을 간증하겠습니다. 바로 전에 영상들을 봐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려고 할때 마귀는 회방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이가 아파도 결단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주님께서 승리하셨으므로 저 또한 승리하였습니다. 결론은 승리입니다. 그리고 바로 전에 순종했던 영상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부흥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보세요. 날짜, 시간 보이시죠? 이날의 기록은 18년도 12월 4일 새벽 2시 13분입니다. 3일에 경험한 일을 4일 새벽에 기록한 거예요. 제가 병원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랑 대화를 자주 하던 환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권사님이셨습니다. D 권사님이라고 칭할게요. 그날 D 권사님께 저희 아이가 악한 영을 보고 있고 그 영을 쫓을 때그 영이 떠나가는 것까지도 아이가 눈으로 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께서 겪었던 간증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회심하게 된 간증이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치유, 축사, 방언까지 단 하루에 한 자리에서 이루어졌던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간증이었습니다. 디 권사님과 대화 중에 그분이 저에게 이제 하신 말씀 즉 아이의 수면장애 및 악한 영을 보는 것에 대한 해결책은 능력 있는 목사님을 찾아가라였습니다. 저는 능력 있는 목사님 모르는데요. 저는 교회 내 목사님들 잘 몰라요라고 했더니 교회 내에 능력 있는 부목사가 없느냐고 하시더군요. 저는 부목사님들의 영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안수기도 받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부목사님도 아는 분 없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 D 권사님의 말씀이 1차 성령의 음성이었어요 제가 퇴근하기 15분 전에 기록이라고 써 있죠 이게 12월 3일 4시 45분에서 5시 사이 그리고 3일 오후에 저희 공동체 안에 이제 기도와 영권이 세시다고 이제 느낀 전에 영상에서 L 권사님 계세요 이분도 치유의 은사가 있는 분이세요 엘 권사님이 제게 부탁하신 일이 있어서 그일 때문에 전화가 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도 하고 그 후에 저희 아이의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공동체 안에서 그거를 자세하게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공동체 장애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그 이야기가 전 교인들한테 퍼질 것 같아서 안 했거든요 어쨌든 그랬더니 이엘 권사님께서는 교회에서 안수기도를 받으라고 하셨어요. 누구한테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더니 딱 집어서 어느 목사님을 추천해 주셨어요. 엘 권사님께서는 그 부목사님의 영권에 대해서 느껴지는 게 있으시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은 한 오후 6시에서 7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내지? 라고 서로 이제 이야기를 제이 했었던 기억이 나요. 이제 권사님이 그 목사님 얼굴 모르냐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당시 여섯 명과 여덟 명의 부목사님들 다 계시는데 얼굴은 알아도 이름 몰랐어요. 그 후에 4일날 새벽에 깨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이제 한참 심해서 축사기도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sns 기록 보니 4일, 5일 연속해서 새벽 2시 이후에 깨어 있었어요. 지금 이 기록은 5일 기록입니다. 음. D 권사님, L 권사님, 그리고 제 아내 성령님까지 세 사람에게 세 번의 성령의 음성으로 강하게 역사하셨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제가 4일날 새벽에 기도하고 4일 또는 5일날 통화를 했나 봅니다. 이게 6일 새벽에 기록을 해놨어요. 자, 읽을게요. L 권사님께서 추천해주신 목사님과 연결이 되었다. 놀라운 것은 새벽에 내가 주님께 물었을 때도 주님께서 그 목사님께 가보라고 하셨다. 엘 권사님은 공동체에서는 비밀로 하라는 말씀과 그 목사님께 존경한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하셨다. 그래서 아이의 상태를 말씀드렸고 악한 형이 보여서 밤마다 새벽에 기도하며 축사하였다고 얘기했다. 새벽에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로 뒤로 넘어지는 홀리다운 상태에서 1시간 가까이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갔다. 그때 주님과의 대화 중에 중보기도 기도 제목들, 그리고 앞으로 교회에서 일어날 일들, 그리고 엘 권사님이 기도 부탁하신 거다 주님께 물어서 대답 받았고 임재 중에 내 핸드폰에 있는 아이 담당 전도사님의 전화번호가 있었다는 것이 이미지화 되었다. 이게 환상이죠. 그 다음에 아침에 전도사님께 문자로 목사님의 전화번호를 알아냈고 전화를 드렸다. 이날이 4일 같아요. 대략 아이의 상태를 이야기하였다. 아이의 축사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할지 알수 없어서 안수기도를 부탁하려 전화드렸다고 말씀드렸더니 12월 15일 또는 16일 중에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했다. 그 후에 이제 제가 기도했던 내용 같아요. 들어보세요. 부목사님과 통화하고 나서 제가 5일 새벽에 기도를 다시 했던 것 같아요. 그 기록인 것 같아요. 지금 6일 날 새벽에 다 쓰기는 했지만 이게 4일, 5일 나눠지는 내용이에요. 내가 임재 속에서 기도 중에 주님께 물었다. 주님 저는 그 부목사님께서 영권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도대체 무슨 영권이 있어요? 그랬더니 주께서 깨끗하다. 깨끗한 그릇이다. 그것이 영권이다. 라고 하셨다. 그 음성을 듣고 나는 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아 라고 하였고 주님께서 그분을 세우실 것이고 나와도 어떤 연결고리가 될 거라고 하셨다. 주님께 무슨 의미인지 다 묻지는 않았다. 어쨌든 다 다음 주에 시간을 내주신다고 하여 엘 권사님께로 전화로 알려드렸더니 너무 기뻐하시며 권사님께서 그분을 존경한다고 전달해달라고 하셨다. 공동체 안에서는 기도하실 때 이제 보면 그분의 기도가 가장 기도답다고 느꼈다. 이엘 권사님이 어, 소개해 주신 부목사님을 만나본 것도 아니라고 하셨다. 그 많은 부목사님 중에 왜 이분을 추천하느냐고 했더니 주님과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 깨끗하고 신중하시다고. 응 어, 그렇구나. 사무엘이 이세에게 찾아갔을 때 다윗은 어찌 보면 별거 없어 보이던 사람이라 이세는 자신의 막내 아들이 보이지도 않았었지.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셨지. 주께서 내게 그 목사님을 세우신다고 하셨다. 그 의미가 무엇이고 또내 딸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라고 기록이 남아있네요. 그러니까 세 번의 성령의 음성이 확증이 된 거죠. 주님께서 그분을 세우실 것이고 나와는 어떤 연결고리가 될 거라고 하셨다. 어떤 연결고리가 되는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앞으로 그 내용이 나올 거예요. 주님께서 지명하신 그 목사님 부목사님을 12월 16일에 만나게 되는 영상을 다음번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